자 16번 법원 행정고시 16번 입니다 자 죄수에 관한거 옳지 않은거 고르라 그랬는데 저는 근데 이 문제를 봤을때 야 이거 답이 없다 처음에 아 이거 문제 출, 출제 잘못됐다 이거 답안지 잘못된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문제를 볼때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건 뭐냐면은 죄수를 물어봐갖고 죄수에만 눈이 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만 신경이 팔려있다 보니까 항상 꼬랑지에 뭐, 상상적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이다, 거기에만 그냥 막 몰두해갖고 봤단 말이에요. 뭐에를 신경을 안 썼냐면은, 자, 끝에 머리에 요죄명의 신경을 안쓴 거야, 내가. 그래서, 어, 요 16번 문제를 똑! 틀리고 나니까, 아, 기분이 더럽더라고. 아, 틀릴 리가 없는데 왜 틀렸을까? 이딱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강도, 강감, 미수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이래야 되는데 강간치상죄다 간 한글자를 딱바꿔난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당한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 조심하시고 요런 수법을 어 시험 출제자는 노리고 있죠 예, 제가 왜 그걸 잘하냐면은 제가 뭐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한때 이제 저렇게 위촉받아갖고 이렇게 출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나가보고 했는데 그때 어 요런 거 저는 요런 거는 잘안 바꿨어요 좀 치사한 것 같아서 뒤에 뭐 상상적 경합이다 시제적 경합이다 그런 것만 살짝 바꿨는데 예 요거를 딱 바꿔놓을 거는 저는 꿈에도 몰라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아십시오 자 여기가 강도 치상제가 됩니다 강간 치상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강도가 재물을 강추의 뜻을, 어, 재물을 부재,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자, 일단, 재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재물 못 가졌죠? 그죠? 강도하러 들어갔는데, 일단 재물이 없다. 가져갈 게 없어. 그래서 일단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어, 한거불농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또 가늠할 것을 결의해요. 참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가, 어, 여자를 또 이제 간음을 하려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걸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어요 뭐, 뭐 예를 들어서 폭행 협박을 했겠죠 그죠 여자가 꼼짝을 못했고 자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사람은 뭐야 이 강도하러 들어왔는데 재물 가졌어 못 가졌어 재물이 없어서 또못 가져가 그래서 에이라 모르겠다 재물도 없으니까 어 여자나 겁탈하자 뭐 이런 마음을 못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늠할 걸 결의했는데 이 역시도 어떻게 돼요 실행에 착수했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어뭐 이런 행위가 저기 했는지 그 뭐라 그래요 상처만 입히고 또 여기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시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반항 억압을 위해서 이 폭행을 사용했는데 자 그것도 역시 어떻게 재수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 이놈은 어 결국은 두개 다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죄명이 강도 강간미수 요건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왜 그러냐면 강도가 지금 뭐한 거야 그죠? 강간을 지금, 간음,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도, 강간, 미수가 된 거는, 오케이, 맞아. 예, 맞는데. 자, 요 뒤에 제명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애당초 이, 사, 이 집에 침공, 침투해갖고, 강도를 출발점으로, 강도의 범행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강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죠? 예, 강간을 했었는데 그냥 상처만 입히고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강간치상죄가 아니라 강도치상죄 애당초 처음 마음먹고 피해자 집에 침입했을 때가 뭐예요? 강도죠 그러니까 강 어쨌든 처음 출발점이 전부 다 강도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보실 때 강간치상이 아니라 두 번째 범죄는 강도치상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다 예, 욕해, 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뒤에 강간치상죄가 아니라 뭐예요? 강도치상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실수하실 때, 어, 실수하실 것이 뭐냐면은, 항상, 어, 죄수 문제 풀때 뒤에 상상적 경합이냐, 시체적 경합이냐, 그것만 봤다가는 아주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예. 제가 당했잖아요. 이 문제 틀렸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볼게요.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 불법 사용 범행을 한 경우에 끊고 자 그것이 절도의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어 상습절도 성립하고 별개로 자 별개로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돼요 예 맞는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 절뭐 상습이란 상습절도 자체가 예 좀더 크잖아요 그죠? 예. 버, 버, 죄가 더 무거운 거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좀 약한 거란 말이야 근데 애당초 이놈이 뭐예요 절도의 습벽이라는 나쁜 놈인데 굳이 뭐 이거 뭐 쪼잔한 범죄 여기다가 낀가갖고뭐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야 뭐예요? 상습절도 하나로 처리하는데 형량을 최대로 때려, 때려버리겠죠 때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강도가 한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자 수명의 피해자입니다. 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실체적 경합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각각 각각 피해자 각각별로 어떻게 돼요? 강도상해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 4번해 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날 무면허 운전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자 범위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 범행은 어떻게 돼요? 실체적 경합 정확 관계 에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역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 어떤 범죄를 볼때 있잖아요. 일단, 죄수론 볼 때, 어, 공부하, 아, 이제 뭐라, 뭐라, 풀때 머릿속에 좀 담아두실 것이 뭐냐면, 범위의 단일성이에요. 그리고, 어, 계속성, 그 다음, 계속 그것이 이어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이나 장소적 어떤 접착성 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관계를 좀 따져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문제를 또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4번 맞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답을 갖다가 제가 어. 어, 체크해드리는데 답은 1번으로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강도강간미수죄 1번에 강도강간미수죄하고 강간치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잘 보셔야 된다 했었죠? 강도치상 그죠? 뒤에 상상적 경합이냐 시체적 경합이냐 그거에 눈이 팔려있으면은 예, 16번 같은 경우에는 틀릴 우려가 높습니다 바로 제가 틀렸습니다 16번은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